아니, 뒤도 되고, 혼자서 다 하면 돼. 잘해. 너무 뽀골로안 해도 돼, 그냥 쭉. 아유, 그 정도는 알거든, 나도. 이렇게 자꾸 하는 거면 내가 더 하는 게 더, 되게 불안해 보여서. <웃음> 아니야, 내가 해줄 거야. 속들어간데 있을 것 같아. 응. 됐어. 어, 완벽해. 해. 어, 이 앞에, 앞에를 좀 하고 싶, 어, 해주고 싶은데. 해. 내가. 내가, 해줄게. 내가 엄마가 어떠잖아. 이거만 들으면, 들으면 되잖아. 응, 들고. 그뜨거워그 분홍색이 다 뜨거운데요? 이렇게. 이렇게. 하지도 못하면서 참. 되잖아 아니야, 그렇게 그 깊게 들어가서 해야지. 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어떤 게 소리냐. 여기게 여기 있고. 조그만 것도 있고. 뭐, 화장 안 하다니, 가 이렇게 소리도안 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도나 이제 좀 화장 잘해야 잖아그 응. 네? 그래. 화장 그때 안 해서 참 잘해 네. 머리도 못 하고 화장도 못 하고. 아,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머리 잘하못 하고 그랬잖아. 그러니 이제 하다 하 보면 잘 한다고. 무해 <웃음> 좋아했나 수술대 <웃음> 그렇게 표현하냐? 무섭게 <웃음> 진짜 대충대충 하는데 <웃음> 아니 이거 사장을 해보면 그 애들은 다른 인간이 돼있잖아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정말. 그렇게 못하겠 나도 그냥 일단 망칠까봐 무서운거지 아침에 시간도 아니 걔네들 몸면 뭐 완전히 이렇게 응, 다 해갖고 시꺼맣게 해놓 그거 있어! 하더라?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조그맣게 보인다고 어, 근데, 맞아 어, 나는 그냥 이게 잘 겁나가지고 그니까 러 그걸 나 겁나서 못하겠다니까? 그걸? <목소리> 그거 어디 갔나? 어 이게 그거야 엄마 시꺼맣게 칠해놓고 이게 못하시네. 이게 막 이렇게 이 하는 건데 나 이거 한다고 세놓고 한번 쓰잖아 <목소리> 겁나가지고? 어, 못하겠어 이거 어떤 걸로 하는 거야? 일어하는 건가? 어 해보게? 어. 어떡해? 왕친 뭐, 어떡해? 그게 근데 조금에선 티도 안 나. 아니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얼굴이 나는 지금 뭐랬냐? 색 색조 회장이 아니라서 아니 죽었어 얼굴이 까실까실해서 이 위에 하면 잘 예쁘게 안나 돼. 이것만 이거 이것 찝는 것만 뭐 이거 너무 처진 것만 이렇게. 아. 이거 라, 이건 있니 올리는 그거? 거? 그거 올리는 애가 있을 때 조금 날것 같은데. 뭉쳐진 게. 보내자고. 좋은 사람 있을 때 보내야지 노처녀 만들 일라 없다. 참. 아니 좋은 사람 있을 때 엄마도 너보다 한살 어렸을 때 봤어? 계속 떨어져, 떨어져, 안보이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? 한 서방했나? 잘. 다 떨어져서 지고 있어. 그렇게도. 사람 <웃음> 아 이거. 이렇게 자동 이 이렇게 하고 이 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 셋, 둘, 시작. 무슨 무슨 한다고 아빠? 응. 계속 그런데 참 아니 이제 아, 그래 이제 갈라나보다 가야지 <웃음> 아니 뭐냐 너왜 핑계를 내 핑계를 내냐고 아빠네 아야 얘네들은 아을안 보니? 안 보니? <웃음> 대단하다 그냥 차가 있는데. 그니까. 나 아, 핑계랑이 아니라 이랬가 이랜, 말하는 방법을 아니 야 그러니까 건가. 아빠는 뭐 이거 좀봐 뭔데? 레몬이야? 뭐야? 뭐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났네 어디라고 했지 이름이? 꿈도 성북구 중앙릉 색깔이 안 변했던데? 재밌는네다 <웃음> 예쁘지? 응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 어때? 어때? 응, 어떤 뭐 거오어 응. 내가 어른이 되나? 엄마가 어른이 되나? 싶다고 응. 어른이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이 딸을 시집 보내면 진짜 어른이지 뭐애를을 <웃음> 낳았을 나, 나, 때도 그런 생각 하지 어, 않았을까? 알겠어. 안 했어? 응. 그때는 그냥 애 낳았나 보다 어, 어른이 됐다는 생각은 거의 안했잖 아민의 <웃음>